일로와, 중지야. 아빠가 안전문을 설치해 줄게. 너희들 때는 문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아빠 이거 산 거야. 야 이거 오와. 완전 쎈데? 플라스틱이 아닌 쎄야. 어? 중지, 중지, 중지! 자, 이번에 문에 안전막을 설치하는데 고 응, 네. 음. 그래도 다 정도씩만. 왜 아빠 만드는 데 관심이 없어? 응, 예지야. 너희들을 위한 안전문을 설치했어. 봐봐. 짜잔! 아빠는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. 이렇게. 우와. 너희들은 어떻게 가냐면 못 가. 아. 너희들은 못 가. 애지중지. 야, 누가 같은 건지 모르겠다. 네가 같은 건지 내가 같은 건지. 어? 애지. 헤이. Hey. 야옹, 야 야옹. 들어오고 싶지. 중지야, 들어오고 싶지? 야옹, 야옹, 야옹, 야옹. 너희로부터 <웃음> 완벽한 분리를 <불질을> 했어. <웃음> 애지야 들어와봐. 들어와봐. 호랑이 <웃음> 음 살랑 살랑. 야옹, 야 충지야, 돌아와봐 야, 이거 완전 좋은데? 어? 너희로부터 완벽한 불일했어 라아와 봐, 돌손 손, 손, 손 아빠, 손 아빠, 손겨도사야돼 <웃음> <웃음> 기해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이루었다 가자